상해보험은 상해수술 후 의료과실로 합병증은 부책하지만 질병수술 후 의료과실로 합병증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 78491 78507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의미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 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위와 같은 개복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가 그러한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고 2호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 약관에서 면책규정으로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하여 진 경우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소외인은 공마암 진단을 받고 개복 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 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조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것심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